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기입니다 최근 무선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 부쩍 관련 장비들을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FPS 유저들이라든지 뭐 많은 무선 입문 유저들께서 관심을 가져하시는 무선 헤드셋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바라쿠다X인데요 아무래도 바라쿠다X 프로와 플러스와 같이 해당 제품의 상위 모델들이 나오면서 여러 구매대행 사이트라든지 쇼핑몰 등에서 지 정가인 10만원대의 가격에서 반값 혹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을 보고 어? 이거 제품 한번 구매해 볼지 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오늘 이 제품 한번 리뷰해 보면서 살만한 제품인지 같이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화이트 색상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게이밍 장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레이저답게 구성품과 제품 자체의 마감 완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디자인은 로지텍과 같이 흔하게 볼수 있는 다른 게이밍 헤드셋과는 달리 다소 평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레이저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레이저 특유의 RGB 감성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잘 살펴보면 RGB 없이 심플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소지는 무광 플라스틱과 패브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이트 계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아마 블랙이나 핑크 계열의 경우 손자국이나 기스가 났을 경우 눈에 잘띌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조절, 각 헤드에 스위블되는 각 도 조절도 유연하게 조정이 됩니다. 다양한 두상에 맞게 착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지만 패브릭 소재의 경우 유분이나 땀이 날 경우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에 탈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고 계실 경우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며 뭐 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했을 경우 헤드셋이 뒤로 처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느 무선 제품과 비슷하게 조작의 용이성을 위해 3.5mm 유선 이어플러그, 탈착식 마이크와 온오프 버튼들을 헤드셋 이어컵 한 면에 모두 달아놓았습니다. 볼륨 조절의 경우 헤드셋 자체에서 소리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며 컴퓨터 볼륨과 별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충전 포트 역시 요즘엔 대세로 자리잡은 C타입 포트를 채택하고 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신기도 C타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C타입 포트가 없다면 수신기와 USB-A타입 호환용 라인이 구성품으로 들어있으니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뭐 설치 없이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면 구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간혹 이런 불만사항을 얘기해주는 시 분들도 계시는데요 C타입 수신기의 모양 때문에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수신기를 꽂았을 시에 다른 포트와 간섭이 발생하여 유연하게 다른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관만 보기에는 대체로 사용감과 조작 편의성에 많은 노력을 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레이저 마우스나 여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레이저 시냅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상황 및 다양한 옵션들을 PC에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라쿠다X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다 보니 시냅스와의 연결 없이 구동이 되면서 배터리 상황이 어떤지 직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배터리 부족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헤드셋의 왼쪽 하단면에 붙어있는 LED 점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평소 페어링시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항상 파란 불이지만 배터리가 모자라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일정 타이밍마다 경고음이 한 번씩 들리니 그때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음질일 텐데요 바르코다X의 음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준급의 음질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라쿠다X 같은 경우에는 유선 제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음질의 명확함 같은 선명함 같은 부분보다는 공감감과 입체감에 좀더 중점을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첫인상은 소리가 조금 울리게 들린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한 레이저 7.1 서라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마치 에어팟 프로의 공간 음향 기능과 같은 느낌을 조금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사용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크의 경우 들으시는 것과 같이 콘덴서 마이크 마냥 깔끔한 음질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되는 편으로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나 헤드셋이 있다면 비교해보고 구매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이밖에 상위 버전에서 존재하는 마이크나 헤드셋 관련 프로그램은 바라코더 X 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구요 어, 해당 제품의 경우 왼쪽 하단에 있는 마이크 온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마이크 사용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쿠다X의 경우 현재 각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면 약 5만원대 정가로 구매하면 약 1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던 입문용 무선 헤드셋이지만 현재 상위 모델이 출시된 이 시점에서 10만원 이하대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수한 디자인과 음질, 제품의 완성도 등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무선 제품을 처음 구매하시면서 아, 이 정도 가격대에는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저렴한 제품군을 찾고 계시던 분이라면 바르쿠더 X는 꽤 훌륭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툴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구매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재밌고 관심 가득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